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오늘 아침 온도가 저희 동네 기준으로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하는 버섯들 중에 느타리 팽이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 깔때기 버섯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 직장 안에 있는 소나무 아래입니다. 이거는 육송 저쪽에는 해송입니다. 해송 회송 쪽에서는 제가 못 봤고요. 육송 아래 그리고 스트로브 잣나무 아래에서 발생을 하는 버섯이 오늘 소개하는 버섯인데요. 이 버섯도 이름이 송이입니다. 송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앞에 접두사가 붙죠. 땅송이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골프공 탁구공 보다 약간 더큰한 3cm에서 8cm 정도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모든 버섯이 원추형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점차 커지면서 반원형이 되었다가 완전히 펼쳐지면 이렇게 편편해집니다 찾기 쉬워요 거의 회색이거나 회갈색을 띠고 가운데가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요거처럼 가운데가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좀진하고요갓 전면에 보시면 인편이 붙어있습니다 이섬유상의 인편 솜털같은 인편이 붙어있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버섯을 하나 채취해서 뒤집었는데 살조직은 백색이고 버섯 자체가 굉장히 얇고 연하고 밀가루 냄새가 납니다 주름살은 처음엔 백색이다가 약간 이제 성숙하면 회색으로 변하는데 자루에 홈페어 붙은 주름살 입니다 주름살 간격은 약간 촘촘하고 자루 길이도 한 4cm 에서 8cm 정도 키도 작고 크기도 작은 아주 땅 딸만한 그런 버섯입니다 자루도 흰색 인데 아래쪽으로 보면 회색에 약간의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요즘 공원 아파트에도 스트로브 잣나무 많이 심고 소나무 많이 심는데요 소나무가 심겨진 곳이나 스트로브 잣나무가 심겨진 곳 이런 곳에 오시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해마다 저 혼자서 채취해서 먹는 버섯 밭인데요 이 버섯은 늦여름 부터 늦가을 까지 겨울에 눈이 올 때도 발생하는 걸 봤어요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에 나는데 특히 소나무나 스트로브 잣나무 아래 많이 발생을 하고요 높은 산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공원 주변 아파트 화단 이런 곳에 스트로브 잣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버섯이 식용버섯이기는 하지만 또 유사한 버섯들이 조금 있어서 땀버섯이라고 하는 유사한 버섯들이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약간 쓴맛이 있는데 쓴맛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구미를 당기는 버섯입니다 요거는뭐 살짝 한번 데쳤다가 강된장 장아찌 부침 튀김 어떤 요리에도 다잘 어울리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밴드 친구님들 집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명품 백을 하나씩 들고 공원 주변 아파트에 심겨진 스트로브 잣나무나 소나무 아래 가시면 요즘 이 버섯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민자주방망이 버섯이나 깔때기 버섯보다는 훨씬 맛있고 풍성하게 찾아서 맛보실 수 있는 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엽수, 소나무 아래에 많이 발생하는 송이, 땅송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